지금 손님이 이 옷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네, 옷이 굉장히 커요 품도 크고 어깨 통이 굉장히 큽니다 옷을 입었을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팔도 굉장히 크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을 팔부 소매를 해달라 그래요 이카우스를 없애고 이 진동이 굉장히 길죠 지금 1 5는되겠어요 여기까지 올릴, 올릴 겁니다 진동을 올리고 올리고 진동을 한12 정도 진동을 12 정도 하고 그래서 올려서 소매 통도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의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반나그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매를 띄어 가지고 어깨선을 만들어서 어깨선과 암홀선을 만들어서 진동을 재단할 때 이만큼 올려서 재단해 을 가지고 이렇게 맞출 겁니다. 이 소매, 이거, 이거 이제 다 떼어낼 거고요. 카우스도 떼어낼 거고요. 기장은 그대로 가고, 품하고, 앞품, 어깨, 뒷품 이것만 지금 수정할 겁니다. 이런 과정, 이 정도 되면은,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재단만 하면은. 손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꼬매면은 바늘질이 나서 버려지고안 돼요. 이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엮어주면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손바라질로 해놓으면은 미싱보다도 훨씬 더 실루엣이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르는 거 재단하는 것마시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그 재단하면서 만드는 것까지 그 영상으로 이 부분만 올릴까요 다른 데는 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워낙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참작이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동이한건이죠 지금 여기 보면 4cm 정도. 이쪽, 에 밑에는 지금 줄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4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품, 어깨, 앞품. 그래서 소매는 7부 소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소매장은 18반 정도. 소매 기장18반 정도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집에서도 누구도 할수 있잖아요. 미싱이 아니고 특정 미싱이 아니 이건 손으로 다 해도 되니까요. 재단하는 방법만 알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손바느질이 훨씬 더 미싱으로 박는 것보다 더잘 나옵니다, 실력이. 작업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접어 놨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소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소매 기장, 기장을, 총 기장을 재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빼고 이 부분은 놔둬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품은 2인치 정도 줄이네요. 아까는 2인치 안 되니까 됐더니, 보니까 2인치예요 보니까. 그래서 맞춰서 재단 하는데, 재단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뜯어가지고, 이걸 뒤집어서 뜯어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뜯는데요. 지금 품도 줄여야 되지만은, 몸판에서 이렇게 재단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도 지금 여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올라가는 양만큼 여기서 이렇게 뜯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판도, 몸판도 그렇게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광목은다 뜯어낼 겁니다. 무겁기만 하고 이게. 옛날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는 몰라도. 이거 뭐 통풍이 잘 되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붕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싹 뜯어내겠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가 지금 재봉선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봉, 여기가 이제 왁키선입니다왁키선인데왁키에서 여기. 1인치를 줄이니까, 박을 시접 빼놓고, 이 정도 줄이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일자로 이렇게 줄입면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그 재단할 때 진동 올리려면 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반드시 이렇게 올립니다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암을 잘 대고 재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칼질 할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고 암을, 암을 재단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소매에서 진동을 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살린 상태에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암홀이 얼마나 나오나 암홀이 13 13 정도 나오죠 암홀이 근데 이놈을 폈을 때 지금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박아서 암홀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 정도 나올 겁니다 12 12정도 나오니까 한 1인치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진동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올린 겁니다 근데 12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장 소매처럼 할 거고요 앞품뒷 품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고 이거 하을 때 암홀만 지금 제가 손을 봐주겠습니다 암홀이 지금 이게 앞판이죠 앞판인데 봤을 때 거의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그대로 가도 되겠죠 조금만 이제 박을 때 이거 돌려서 좀 박아주면 되고요 티켓만 봐볼까요 뒤에 암호 보면은 거의 곡선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카메라에 잘 비추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앞판인데 앞판 암호는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앞판이니까 이렇게 박힌건데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 c m 로 박았을때 모음일이 조금 더 쳐야 되나요? 박아도 될것 같아요 따로 손안봐도될것 같습니다 이건 디판인데디판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럼 지금 넘어지면 지금 여기가 파졌어요 그죠? 여기. 이것은 여기 박아가지고 이걸 잘라보면 됩니다 같이 박아가지고 아파라고 뒷판하고 음.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여기를 와키 쪽에를 테이프를 처리해 가지고 받겠습니다 테이프 처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를 받고 나서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암홀 테이프를 암홀 테이프를 이렇게 이 암홀 테이프를 이렇게 쭉 쳤습니다 쭉쳐 가지고 여기를 와키를박았죠 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되죠 지금 원래 아홀이 여기잖아요 지금 진동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프를 치면서 너무 늘어나도 안되고요 줄어들어도 안되고 자연스럽게 쳐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롱을 한번 다려줍니다 스팀은 절대 주면 안되고요 테이프가 붙을 수 있게끔 이만큼만 주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저는 미싱에서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이걸 미싱에서 박은 것은 손바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깨끗합니다. 이렇게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땡겨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모르겠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죠? 파란색. 이기 보면 이렇게 박았습니 이거 너무 듬성듬성 지금 저희 집사람 해놓은 거고요. 한 2mm의 간격으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미싱으로 박은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전혀 박은 자국이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할 때는 이 테이프 안 쳐도 됩니다. 손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이, 이 민크도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손으로 여기서 이렇게 꼬매면 안되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지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꼬매고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매면은 소매도 딱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집에서 미싱이 없어도 손바느질로만 해서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민크같은 경우는요 지금 테두리를 넣지 않으려고 지금 들이박았습니다한 1cm씩 해가지고 접어서 박아서 2cm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얼만가 보겠습니다 딱 잡았을때 지금 뒤판이더 크죠 아무리 반인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아까는 13이었는데 12밖에 12도 안됩니다 1 1반정도1 1 4분의 3그면1 1 4분의 3 정도 그러면 이제 섬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몸판은 일단 제껴놓고요. 소매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매 재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샤링이 잡혔고, 여기는 샤링이 안 잡혔잖아요. 칼로 찢을때게 샤링이 잡힌 쪽에다가 이렇게 뜯어 내는거니요 칼로 쭉 찢으면 샤링이 잡힌 것이 펴지면서 쭉 가려지겠습니다. 습기도 좀 나가고, 습기는 잔뜩 머물러서 머물고 있어서 이게 이게 뻣뻣한 데다가 쭈글쭈글합니다. 한번 싹가려세요스팀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쫙 펴지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수분이 달아나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예, 가죽이딱달려지는 겁니다. 집에서 한다면은 열을 아주 다림이 열을 약하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다림이 열이 강하면은 이건 녹아 봅니다. 접었을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앞판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같이 놨을 때. 이 똑같네요. 재단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거 밑에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가. 밑에가 맞아야 되고, 밑에를 이렇게 일단 맞춰서, 이렇게. 핀으로 눌러 놓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한 중앙이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재단할 거예요. 근데 기장이 18 반인데 저부터 간다 그래도 18 반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섬매장이 8부 섬매에도 18반을 해서 하면은 지금 12요 정도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12 여기죠 여기. 손을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12 아까 아무것 12였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나야 되겠죠 진동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진동이 지금 8인치 반향이 너무 길어서 옷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더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기장이 짧아져 보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모에도한 6인치 반, 7인치면은 남자 양복 6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털이 있으니까 한 6인치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접 주고 이렇게 시접 몇 cm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소매산이 이정도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면 되를 소매를, 소매를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짧아도 될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소매기장을 한 1인치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여기까지 오죠?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게 삼등문을 하면 됩니다, 삼등문. 이렇게 해서, 이런게에서조고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여유를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많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잘라야 되기때문에 반대편에도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음. 잘라야 되기때문에 그러면은 음. 여기를 이렇게 해놔야 저쪽에서도 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놔야 예.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응? 여기는 뒤판이니까, 뒤판 D판 쪽에. 어디입니까, 이거 여기죠? 빼볼꺼야 한번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 굉장히 높군요 여기, 여기 이렇게까지 안해도 그러면 기장에서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이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십자가 아고줄안 줄여도 될것같아 그러니까 빨간색으 되네. 단. 이제중심스이니까요 뒷판. 하고요. 여기는 앞판 지금 위선이 계단이거죠 이건 아니고요 이건 땅입니다 이거 땅이고요 그러면 12위가 나오나요 지금 여 중앙선에서 향분하지 않아요 12위 12. 그래서 이 정도 선님은 어깨 선이 아주 편하게 8인치 지금 반인데요. 8인치 반이면 충분하니 시접 빼고도 8인치만 돼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데끼 선으로 데끼란 말은 이제 그 알패턴이라 그래서 기본 시접 안 주고 한것을 데끼 패턴이라 고합니다 그냥 그대로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의 6인치 반이 높네요 6인치입니다. 6인치 반이 13이잖아요. 3위인데이 정도면 충분할, 그냥 여기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같은 선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저쪽은 이쪽하고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이렇이 빨간색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빨간색 이건 기본 패턴에 어떤 옷이든지 기본 패턴 뭐장바고 뭐이고 이런거 기본 대충 잘라도 거예요. Department, I don't think h e d i n 지금 소매 기장이 짧아서요, 이거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매가 열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테이프를 다 쳤잖아요, 지금 늘어나니까 테이프를 다 쳤는데 여기 치면서는 좀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네, 소매 이렇게 됐습니다. 이쁘게 달리라고 양복 소매처럼 여성 그 정장처럼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를 받고 안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를 달기 전에 한번 몸판에다 한번 달아보고 그러고 나서 소매를 달 겁니다. 지금 암홀에 맞춰서 소매를 만들었고요. 지금 소매를 보면은 몸판하고 이렇게 한번 대보겠습니다. 맞죠? 이것이 시어링을 잡았던 거고요 여기를 박아 가지고 몸판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소매를 달겠습니다 여기서 에 지금 소매를 박아넘기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그이밑에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박아넘긴 데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어갔잖아요 여서 빼줘야 됩니다 송곳으로 솔질 안 빠져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송곳으로 이렇게. 소매를 일단 이제 찝어봤고요 집었는데 소매산을 맞췄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뒤로 돌아간 듯 하지만은 정상입니다 소매가 아주 이쁘게 달린 것 같아요 지금 팔부 소매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상이죠 빠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매가 떨어져야 됩니다 소매가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소매산을 뒤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면 소매산을 앞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이 중앙선하고 이걸 와키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와키선하고 여기하고수핑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 것을 입었을 때완전딱 떨어지는 거죠 이 소매는 아주 잘 달릴 겁니다 내가 봤을 때지금섬 소매를 저쪽에서 핀으로 이렇게 찔러 봤습니다잘 맞아요 그럴때는 그냥 다르면 된다 이렇게 별로 신경 안쓰고 박으면 돼요 박을때는 항상 별로 신경 안쓰고 박는데 이 나이, 돌아가는 나이는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지금 넣고요 집에서 하는 사람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라하고 다박았고요 여기하고 어깨선하고 묶어줬고요 뒤집어서 떠주기만 하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완성했고요 지금 소매를 이렇게 뒤집어야되겠죠 소매를 떠줘야 되니까요 소매도 뜨고 일단도떼야 되니까요 소매 기장을 좀 제가 길게 재단해서 을 여기 맞춰서 잘라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건데 나도 이렇게 많이 집어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2인치 정도 남겨두고, 어차피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반인치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렇게 하고요. 일단은, 뜯어 있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뜨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접어진 대로 그냥 뜨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만 없애주고요. 이 네, 핀으로 한번 꼽아주면은 뜨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 옷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음 작업 들어가면서 또 찍겠습니다. 제가.